8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핸드폰의 알림을 잘 체크해주세요. 카카오톡 알림톡 혹은 문자로 투표 참여를 위한 링크가 도착할 예정입니다. 알림톡 혹은 문자의 링크를 눌러 들어간 후 본인 인증을 거친 다음 투표를 진행해주세요. 당대표 투표에서 3번 박주민을 꾹 눌러주세요. 온라인 투표 날짜를 놓치셨다고요? 걱정 마세요. 전화 투표가 남아있습니다.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8월 28일에 전화가 걸려옵니다. 이 전화를 놓치지 말고 받아주세요. 전화는 총 3번 올 예정입니다. 꼭 끝까지 모두 듣고 끊으셔야 투표가 반영됩니다. 잊지 마세요. 걸려오는 전화도 못 받으셨다고요. 걱정 마세요. 걸려오는 전화 투표를 못 받으셨다면 이번에는 직접 거는 ARS 투표가 있습니다. 8월 29일 하루 동안 추후 안내될 번호로 전화를 걸어 같은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해주세요. 투표 방법이 조금 까다롭죠.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참여해주셔서 시대를 교체하는 강한 정당,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강한 정당으로 만들어봅시다.